제가 처음 와서 느낀 콜롬볼은 이런 곳이 아닌데 엄청 한적하죠? 차 진짜 한두 대 지나다닐 정도? 한 번뿐이 없는 행사를 어떻게 운 좋게 제가 시간이 겹쳐가지고 와서 볼수 있는 기회를 얻긴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다 집에서 TV로 시청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독립기념일 행사를 대충 보다가 근처에 있는 주립공원을 가가지고 이제 좀 걸어다녔어요 아 근데 주립공원이 크고 되게 좋더라고요 사람들도 되게 여유를 즐기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걸어다니면서 여유로워지고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니까 러 에어컨이 있는 데를 갈래면 갈수 있는데 이거 아껴야지 아 오늘 명절 날인데 인 사람 많은 게 좋지 야 건배야 야 술이나 마셔 비가 너무 살벌하게 와요 우와 아니 <웃음> 우와 미쳤다 진짜 무섭다 이거 아니 들어갈까? 들어가자 응 자 이렇게 오늘 저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도 하고 이제 비오는 거를 그냥 쳐다보면서 외로움을 달랬다고나 할까요? 아무튼 설날 음식이 정말 먹고 싶은 하루였습니다. 배고파요. <웃음> 아무튼 오늘 기록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고요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기록 끝! 그럼 내일 봐요.